더블 시저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어, 옛날에도 이 기술을 먼저 올렸었는데 어, 틀린 점이 몇개있어가지고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블 시저링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시저링 하듯이 풀트를한 다음에 던져요.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캐치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캐치를 해주신과 동시에 그 상태로 다시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캐치, 시저링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블 시저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 먼저 시즈링 가듯이, 세이프 핸드 해주시고, 풀트웨이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엄지랑 검지랑 던지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중지랑 검지랑 던지시든지, 알아서, 펴주신 대로 떠주세요. 떠줘요. 그리고 캐치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할 점이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핸들을 보시면, 이쪽 중간이 이쯤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부터 끝쪽으로 여기 스페이서 쪽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탱 부분 쪽을 잡지 말고 여기 핸들 끝쪽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지고 캐치를 아이쿠야 처음에 던지고 캐치를 하셨을 때한 요쯤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정도자 이게 포인트예요 더블 시저링에서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주신 다음에 캐치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바로 또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저링으로 캐치를 해주시면 끝나는 기술입니다. 네, 다시 해보죠. 자, 이렇게 풀티를 해주시고 던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네, 중간에 중간이랑 이렇게 끝이 정도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런 다음에 던져요. 그리고 시저링 캐치.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던진 다음에 캐치를 하였을 때. 끝 쪽을 잡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블 시저링을 이렇게 탱 쪽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캐치를 시저링으로 하시면 더블 시저링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더블 시저링에서 팁을 드리자면 어, 일단 옛날에 중국 기술 중에서 힐릭스라는 기술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힐릭스라는 기술이 처음 에 익히셨을 때 바로 엄지, 검지로 갔다가 엄지로 가는 게 두드럽게 안 됐을 거예요. 끊어져서 검지로 갔다가 엄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을 건데 더블 힐릭스도 더블 시즈링도 마찬가지로 던지세요. 그리고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끈,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던질 때 바로 그대로 이렇게 던지시 마시고 캐치하고 던지고 시즈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연습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더블 슈저링 강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블 슈저링도 마찬, 더블 시저링도, 어, 에어리얼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해줄 말은 없네요. 그냥 처음에 던지고 캐치했을 때좀 끝을 잡아라. 이 정도? 이 정도만 잘 알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로 강단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